보월의올리브키트를 지금 바로 드 하세요. 뭐야? 예쁘지? 어 뭐지? 휴지야? <웃음> 핸드크림이랑 손소독 제 아, 이거 그거 손세기가 내 생일 때, 손소독 제 그거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왕관도 아, 그 준비했는데 아, 잠깐, 어, 거기 팔잖아 잠깐, 대박! 아, 예쁘다! 그렇게 해서 아 진짜? 아 진짜. 진어진 진짜 아, 화장 너무 귀엽다. 야 돼? 네, 아 너무 귀여야나야 봐. 나가부터 계속 보고 있었다. 너무 아,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컨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있는 어? 거를 이생일나 생일 선물로 주면 돼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피> 약간 죽이 내는 <웃음> <웃음> 야! 잘하고 있다고! 뭐. <웃음> <웃음> 뭐야? 그,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너오뭐 먹을 거야? 일단 탕 하나 시킬까? 일단 노우. 노우. 너무, 너무 헤비할 것 같아. 정골도 별로, 찜글도 별로, 덩글도 별로? 조개탕? 어, 아, 뭐? 근데 난 조개탕보다는 차라리 술찜이 낫지 않아 아지락 어, 어, 술찜 하나 하고 여기 짜파구리 있었던 것 같은데 어, 진짜?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거 짜파구리 한번 해볼까? 짜파구리 하나랑 니 네, 이거 니네 머리에 니가 맞춰놔 뭐? <웃음> <웃음> 야, 오늘 룩에 잘 어울린다 그래 내가 알고사한 거라. 아니, 그게 아니고, 안 되는데. 아니, <웃음> 어? 아니, 여러 개 있더라, 칸이. 손이 봐줘라. 위에 올릴 아. 거 아니야? 아, 그러면 한세칸해 볼게. 아니, 네. 음. 이거, 이거 안 되면 일어서 하면 되나? 아, 안 되는 것 같아. 야, 근데 다행이다. 니네 생일 전에 만날 수 있어, 언니. 꽝. 그래도, 야, 시켰어 찰떡인데? 아. 아. 어, 아니, 잠깐만. 기다려, 남자님. 못 봤어. <웃음> 아, 잠깐 잠깐 잠깐. 잠깐. <목소리> 어, 나진래찍을래니가 찍을래. 네. 어, 아직 안 봤지? 어, 안 하지 봤아막 씩씩 씩거리던데 아니, 아니, 그 그렇게 안 아. 두둥 아 그래. 두둥. 두둥. 뭐야, 넷플릭스 넷플릭스. 뭐야, 넷플릭스. 아마, 어, 두둥. 두둥. <웃음> 내가 이겼줄 알았다. 아, 너무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야 아직까지 내려 초코칩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은 얼마 없지? 아이디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. 너무 귀엽다 어떡해? 그러 우리스러운 걸 하자. 아니, 아니 솔직히 너무 아너서 귀여워. 어어 어, 어. 너무 안완벽해서 귀엽다. 아. 어. 왜 <웃음> 입? <웃음> 얘다. 우리 이거... 처음이야? 어? 생일 축하해. 우리 응. 처음이야? 그어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나케이크좀 보이게나? 하나, 아, 나 끼고 너무 많이 흔들어. 하나, 하나, <웃음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고마워, 친구들. 노래 불러줄래? 응. 아, 진짜? 알겠어. 시작. 네. 네. 아니 <웃음> 아니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니네 먼저 먹으면 먹게. 아, 오케이. 내가 먹 뭐, 내가 먹어야 토치를 먹어야지.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을라고. 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순발좀 빨라라. 이러고. 이 미니 이크는 정해져 있다라고. 잘 먹을게. 잘 먹을게. 너무 맛있는데? 이 내가, 내가 이, 이 청포츠 넣어달라고. 야, 너무 설명해. 그 이모티콘이야, 뭐야? 이모티콘. 저런 이모티콘. <웃음> 이모티콘이 있어? 야, 나, 나이름 지금 옆에 이거 해놓고. 이제, 야, 나 피부과 갔다 왔는데 이제 그걸 좀 탈출해주면 안 돼? 봐봐. 피부과. 이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옛날에 내가. 컴포스. 겉버섯. 컴포스가 <웃음> 아니라고! 검보소 반점이란 거야나 검보소 약간 맨날 뭐 검보소지라고 얘기했다고 아니 반점이었는데 야 <웃음> 네, 여기에서 아, 얘기 아니, 아니, 아니 나도 <웃음> 얘기할 수가 없어 <웃음> 어쨌든 검보소지라고 여기 이렇게 잡티 같은 건데 좀 진하게 점처럼 있었어 근데 오타 반점이야 여기 있었어? 응. 있었어 야 그때부터 있었구나 <웃음> 근데 웃긴 게 우리가 이미 초코칩이라는 게 지금 묶여있잖아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찢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먼저 피부과 가이다었다고보니까 너무 웃 피부에 <웃음> 오이다 오이 아그 팬츠 봤는데 얘가 이거보고 입면하라고 하는거야, 너무 웃겨지 오이다 오이 아니 진짜 입면허 같지 않아? 나는 <웃음> 실제에 입면허를 봤거든? <웃음> 어? 어디서? 어? 무슨 절에 갔는데 그 연못에 입면화를 키우는 거야 에? <놀람> 에? 입면화라는게 입면 입면 없는데? 입면화가 실제 하는 거야? 그냥, 아 실정하는 거야? 그게 아니 거. 아니, 나그입면화그 이미지 나. 있잖아, 원래 이렇게 붉은 아, 그게 아, 그 약간 그입면합성 합성이야? 아, 뭐? 진짜, 진짜 입면화가 입면 입면 있다 아, 진짜 입면화 있다. 따로 있다고? 그게 떼로지였어, 진짜 신기하다? 진짜, 나 봐야겠다 나 조희영이 형 들어봤어 나조희영역형 보면 너네 내 거라고 <웃음> 네가 맞춰 아무도못 봤다 괜찮다 이거짜아 진짜... 이건 제대로 안 나왔네 진짜 얘네가 사일로 주면 진짜 뻑뚜거리네 찍어오지? 시원하다. 아니 이 어떻게 됐나? 폰 어떻게 어? 폰 됐네 폰 없었다고? 저래서 핸드폰 택겼 소리야? 템플스 그거 한 거라고 뭐라 그러더라? 템플스 네 얘는 아니지. 아이 형, <웃음> <야> 너무. <웃음> 이거 <이건> 진짜 증거지 <중독한 웃음> 짠! 고생했다, 첫 출근. 응. 자, 이거. 했다첫 출근. 아, 이거. 응. 안 응. 이거. 다안나 이거. 아, 이이 응. 어, 이거. 아, 이 왜?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거. 먹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 이거. 이거. 이거. 빨리 뛰어먹거든. 먹고. 하면되라불러버거라 <목소리도> 먹고. <목소리도> 있었던 알고 있었던데 근데 뭐야? 이게 뭐야? 그것도 오당수 왔다 아니 내가 있잖아 선물 사면서 선물이랑 케이크 다 들고 가는데 아, 내가 네. 남자친구 하면 더 있었나 네. 약간 우와 설마 이거 뭐야? 어? 모르는 척 <웃음> 이거, 뭐야? 이거 뭐야 뭐야? 어? 확신이 없어 아. 와 <웃음> 뭐야 <웃음> 뭐야 궁금해 <웃음> <웃음> 잠깐!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! <웃음> <웃음> 네, 네. 고맙습니다. 자 네. 네. 신을게요. 이것도 감사합니다. 먼지는 못 빨리 열어보세요. 리 열어볼까? 냄대. <웃음> 네, 네. 아, 이상해. <웃음> 진짜 내가 진짜 이런 색깔을 안 바른다 하는 그 색깔이다. 근데 나는. 난 진짜 립스틱 안 바르는 색깔 없어. 아 진짜. 어 웬만한 다발르 그렇네 그금 보니까. 보색인데 맨날 <웃음> 바르던 <웃음> 건... <웃음> 어? 거데하 <웃음> 야, 신발 <웃음> 야. 이거 또그같아 이거. 야. 근데 신발 발안 하고 이거. 야 이거 별거잖나 근데 그 색깔 맞나 싶다. 맞다 이거 맞다. 아이비 스은데 아이 나 그냥 내가 여기다 발라보고 아 그때 그때 봤던 그 색깔 비슷한? 이름이 있다. 근데 이거 신, 신제품이던데? 어? 그럼 아닌데. <웃음> 난 근데 진짜 다 바른다, 리거 맞나? 응, 그럼 좋다.